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코스모 화학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역배열 끊고 추천 역배열 끊고 추천 전고 돌파 추천 최근에 2월에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재추천드렸고 목표가 5만원 도달 이때 전략매도 했거나 아니면 홀딩하고 있다가 4만원 이탈할 때 1차 분할매도 하고 남아있는 물량은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홀딩하시면 됩니다 다음 코스모신 소재 얘는 오늘 좀 밀렸죠 얘도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 유지중이니까 아직 홀딩 구간이고요 다음 EV 첨단 소재 겟매우기로 추천드렸습니다 3월 초에 추천드렸고 박스 하단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갭을 메우고 추가 상승 이 현상이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역배가 끊은 다음에 박스 그 후에 박스 돌파 상승 최근에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던 위메이드 맥스 얘도 갭 메운 다음에 추가 상승이 있었고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갭이라고 하고 초록색깔 돌파한 착하면 주황색깔까지는 쉽게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반복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피코그램도 12월에 갭하락이 있었고요. 이때 상한가로 돌파한 착하고 이후에 고점 박스를 보여주던 8,000원 초반대에서 추천 역시 갭을 메웠죠. 이후는 갭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박스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2구 산업.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월봉 정고점 몸통인 5천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결국 오늘 도달을 해주면서 단기에 6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웰크론 한택,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부터 정배열 구간에서 계속 1년 동안 반복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 또두번의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가 있죠. 여기서도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10월에 한번 추천 그리고 또 고점 찍고 낙폭과 대 박스 구간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3월에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어 결국 박스 돌파하고 돌파 기준 30% 눌림 기준 60% 수익이 나아졌네요 다음 STX 어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파동이 크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지금 이 자리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시원하게 크게 올라가고 빠지면 이 하단까지 크게 밀리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할 때는 짧게 손절을 해주시는 거고 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형세가 나와준다면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밀릴 때 짧게 여기서 손절해주는 겁니다. 혹은 여기까지 빠지고 반등 확인됐을 때 그때 여기서 추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1차 매수가 가능하죠. 올라가면 찔끔 먹을 게 아니라 크게 먹어야 한다. 파동이 크다. 상승시에 크게 가고 조정폭도 크다. 상승 예시 차트를 하나 알려드렸는데, 그게 이겁니다. 노란색깔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갔다.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죠 이것처럼 STX도 노란색부터 상승하면 크게 올라간다. 어, 결국 이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바로 3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40%까지 올라갔죠. 전고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 G2파워 역시 동일하게 모든 타점이 다 역배열 돌파 초입입니다. 여기도 끊고 올라온 무릎 타점 여기도 끊었던 자리에서 추천. 모두 타점이 동일하죠. 요때는 추천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서 추천을 드리면서 또 단기에 크게 최대 40% 수익 나와줬고요. 다음 한주라이트 메탈, 역시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무릎 확인하고 박스 돌파하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 제이요 이때는 놓쳤고요. 요때 이때 역배열 돌파 초입 추천하고 단기에 하루만에 13%, 단기에 30%, 오늘까지 역대 신고가 6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지하이텍, 역시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추천 드렸고 사실 그 전에 추천드리긴 했지만 여기가 타점이죠 여기서 리딩을 줬을 때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3000원 초중반에서 눌림매수 신규매수 하던가 추매를 해라 여기서 신규 추매가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이 이후에 80%까지 올라갔네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다음 조일 알미늄 여기서는 놓쳤고 여기서는 이제 또약배열 끄는 자리였기 때문에 신규매수, 춤에 가능하다. 오늘 윗골이 달리더라도 더 간다. 매물수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도 7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무료 추천주 루닛 역시 역배 돌파 초입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배열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뒤에는 조금 무너지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고 시간 에로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무료 추천으로 엄청나게 반복 추천드렸었고 최근에는 러셀을 무료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9% 급등이 나왔습니다. 월봉, 역별 끊고 올라오던 타점 여기도 여기서 놓쳤네요. 여기서 놓쳤고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일봉 일봉으로는 박스 돌파했던 자리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바로 하루만에 29% 급등, 아직 이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무료방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총세가지가 있고, 첫 번째 주관적이지 않은, 어, 제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뉴스 속보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자마자 단타로 들어가지 말고 스윙 재료로 참고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앞에 알려드렸던 역별 돌파 초입 같은 유료방에서 주는 매수 타점, 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이런 거를 복습을 하셔서 본인의 타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공부용으로 쓰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무료 추천주 매매 루닛이나 러셀 같은 거 제가 추천하는 거 매수하시면 됩니다 러셀이 무료 추천주였는데 하루 만에 29%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1번, 2번만 활용하시고 3번은 무시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상승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어쩌다 하나 올라가는 거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승률이 엄청나게 높은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릴게요 다음 4월 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숫자 오타가 있네요. 4월 3일. 지엔난 에너지 시간의 상한가였고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상승한 이유는 이스라엘 리튬 추출기업 최대 주주 등급 리튬 호재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제가 분석을 줬을 때요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요 추세선이 조금 주가랑 멀어졌기 때문에 뒷방지지로 밀려나고 오늘의 시가 12,500원 정도가 1차로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 갭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에스코넥 시간의 상한가였고 사우디 투자 유치 관련 고가 10% 종가 마이너스 8% 정석 반짝 나왔고 얘는 이렇게 크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대명에너지 시간의 9% 상승이었고 감사한결정에 유가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고가 16% 종가보압 정석반짝 나왔고 현재 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맞고 떨어졌고 여기 맞고 떨어졌고 요구간 맞고 떨어지는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악으로는 이렇게 추세하단까지 밀리는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단 아직은 추세가 유지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솔 인티큐브 시간의 8.5% 삼성전자가 신사업으로 테이프를 가동했다 슬립테크를 키운다 NFT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고가 7.6% 종가 2% 정석반짝 121선 맞고 떨어졌고 다음 LB인베스트먼트 5.7% 신규 상장주고 창투사 관련주 고가 12% 종가 1% 다음 엔투탭 시외 5% 상승이었고 g n 언 에너지랑 커플링 상승입니다. GN1 에너지와 미국 그레이트 솔트 순회 리튬 추출 플랜트를 건설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둘다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체형까지 동전주였다가 역별로 쭉쭉 빠지다가 바닥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전처럼 지금 여기서도 쭉 빠지다가 시원하게 올리고 시원하게 빠졌죠 지금도 이 흐름을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워낙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급하게 치고 오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치고 오르면 또 급하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하시고요 다음 DBI텍 시외 4.4% 상승이었고 최근 강성부 펀드 지분 7% 매입으로 경영권 분쟁 호재로 연이어 상승이 나오고 있었죠 고가 11%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고 추세는 유지 중에 있고요 다음 진시스템 3.3% 인도진단시장공략기대감으로 고가 25% 종가 20%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뭐 주요한 정고점 저항 뚫고 마감을 했네요. 이제 저항이었던 자리 13,300원 정도를 지지하게 된다면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시의 3% 오레고보마 글로벌 임상 삼상 심의 통과를 하면서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급락 제출하고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랑 일치를 하고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면서 아직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있죠 1차로 5일선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 중앙DNM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셀바스 엘스케어 정부 의료 AI 시스템 사업 확대 관련해서 고점에서 박스 유지 또 반짝이고 옵티코 반짝 5지 관련주 이제 6지로2 0 3 0년에 상용화 목표 다음 SDN 신재생 관련주 반짝 D&T n 2차전지 반짝 이글벳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조짐으로 반짝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 상승하는게 대부분이고 오늘은 낮은 확률로 GN1에너지 엔투텍 진시스템 세 종목 정도가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반짝 다음 4월 4일 시간의 특징주 OLED 관련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이 4조를 투자한다 압도적인 1위 지원을 하겠다 이에 상한가가 3개나 있고 HB 테크놀로지부터 볼게요 최근에 분석했던 종목이고 큰 역배열까지 뚫고 올리면서 W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하나 둘 W 형태로 올라오고 있죠 일봉 시간의 상한가로 2900원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최근 장기 입형 구간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1년선 2년선 동시 돌파하고 거래량 터지면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입형을 넣어서 보면 11선 이탈 없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그때 11선 지키고 반등 현재도 11선 위에 있고요 오늘 5일선 이탈이 있었고 보유자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고 남아있는 물량은 2500원 이탈까지 나머지 물량을 홀딩해봤으면 되는거죠 홀딩하다가 2900원까지 다시 또 회복을 하면서 이제 5일선을 다시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차 지지 11선 계속 2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유지 중에 있다 저항대는 3070원 최근에 윗꼬리 저항대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또 매물이 한동안 없죠 매물이 없어요 엄서 없어. 그리고 먼 과거에 조금 걸리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구간에서는 매물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매물만 있기 때문에 매물이 적은 구간이다 해서 추세가 잘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고요. 다만 11선 이탈하면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대응을 더 집중해서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월봉상의 주요한 저항대로는 이 박스 상단인 3400원 정도 그리고, 위에 윗꼬리 3개 또 있죠. 윗꼬리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가 여기니까. 4 0 0 초반대, 2차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라운에 신규 상장 주고. 상장하고 박스 보여주다가. 여기 박스 돌파하고. 주세 쭉. 지금 좀 무너진 상태. 무너진 자리에서 15일선에서 시간의 상한가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8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종가상 역배열을 확실하게 끊고 올라서 줘야지 주세 돌리고 만원 또 정보돌파 시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5일선 위로 이렇게 딱 올라서는게 중요하다. 종가상으로 지지는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7,000원 여기 저항이었던 자리를 이제 또 지지로 보시면 되는거고 그 다음은 6,500원 어, 이때 저가 이렇게 세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도기연 9.9% OLED 관련주고요 신규상장 올랐다가 쭉 역배열로 빠지고 최근에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더 작게는 여기서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추세 박스로 올라오고 있다 큰 역배열은 여기서 확실하게 끊고 최근 크게 박스를 보여줬고요 장기 병 사이에서 7,000원, 5,000원 정도의 큰 박스 이제 뚫고 이제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구간 전고점 저항대는 9000원 중반대 여기 주요하게 많이 걸린 자리 여기를 안착해야지 이제 12000원 다음 전고점까지 시도를 해줄거고 지지도 볼게요 그 전에 1차 저항 때는 최근 윗꼬리인 8,000원 중반대 시간외로 8,6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윗꼬리는 돌파를 해줬습니다. 과상 8,600원 위에서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 실패하고 또윗꼬리 달린다면 이렇게 작은 박스를 보시면 되고 크게는 이 박스 그럼 여기가 1차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2차 지지가 되는 거죠 다음 선익 시스템 OLED 관련주 9% 얘는 과거에 메타버스로 크게 올랐던 중장기 추천주고요 3월에 발굴을 했고 눌림 기다렸다가 5월에 추천을 했습니다 20년도 21년 추천이네요 20년이 아니라 21년 3월에 어, 이때 발굴을 했고 출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단계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밀렸고요. 이제 밀리고 역배열 이렇게 빠지다가 끊고 다시 추세를 돌리는데, 이제 상승 이유는 요때는 메타버스, 요때는 OLED 과거에 역배열 끊고 올라갔던 타점 여기랑 여기가 같은 타점이었다. 복습하시고요. 요구간도 그러니까 역시 동일한 타점인데, 여기. 여기도 여기 이게 작아보이지만 70%짜리입니다 여기 잡았으면 70% 수익 이유는 밀렸고요 이렇게 제가 주요하게 추천드리는 타점들이 요 역별 돌파 초입 자리니까 잘 숙지하시고 다음 일봉자일봉은 최근에 여기서 큰 박스 보여주다가 N패턴 반등 N으로 반등 나오고 이제 밀리면 하단까지 내려오는 건데 돌파를 제대로 해주면서 또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줬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4만원 가까이 올라갔네요 4만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역대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해줬고요 박스 상단 돌파 어,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고점 박스. 파동이 큽니다. 내려올 때도 시원하게 내려오니까 최근 고점에서 물렸으면 마이너스 30% 지금도 역대 신고가 고점에서 만약에 물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30% 이상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작은 박스의 파동은 15%짜리고 이 고가 대비 절반만 빠져도 3만원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파동이 크니까 경계를 하자 과거에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진 구간이 있고 지금도 상승파동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중이니까 추세가 이탈이 된다면 이전처럼 큰 조정을 경계하시고 추세는 이렇게 일단 요큰 추세선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 해보시면 되고요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쫄보가 되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나레 나노텍, OLED 관련주. 최근 추천주였죠. 고점 박스에서, 박스 돌파 흐름에서 추천드렸고, 3일만에 23% 수익이 나왔습니다. 14,000원 가까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봉, 역별 끊고, 자, 여기서 끊었고요.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급등. 엘봉은 요거 작은 박스, 다 작은 박스에서 박스 돌파하는 구간 추천드리고 시간에 6% 상승으로 12,700원까지 올랐습니다. 12,700원. 현재 요렇게또 고점 박스를 보시면 되죠. 여기랑 일치하는 구간입니다. 고점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꼬리 기준으로는 요렇게 몸통 기준으로는 안에 작게. 고점 박스가 이전처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전에도 자 여기서 추천을 했을 때자 다시 추천한 날짜로 하루 더 돌려서 이렇게 작은 박스를 확인을 했던 거죠 보시면 미세하게 아주 살짝 돌파를 했어요 아주 살짝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 꼬리는 무시합니다 근데 꼬리도 기준이 되긴 하죠 하지만 몸통이 더 주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꼬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추가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가장 주요하게 보는 거는 이 캔들 몸통 기준의 대응법입니다. 만약에 꼬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죠. 아무튼 동일하게 현재 이렇게 박스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다. 박스 매매하시면 돼요. 단기적인 박스 매매 여기 아래 꼬리, 그 다음 장대양봉식 시가 또다시 아래 꼬리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진 세개 보시면 되고 13,500원, 윗꼬리 저항 여기 돌파하면, 이제 안착하면 또 매물이 없죠? 매물이 거의 없고 과거의 매물만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착하면 힘이 크게 열립니다. 다음 야스 로엘리 d 관련주 크게 역배열 끊었고요 작게도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고 이전에 지지였던 주요한 자리가 12,000원대 이탈하고 급락이 나왔고 다시 12,000원 저항대 구간에서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1년선 저항맞고 떨어졌고 이때는 1년선, 2년선 상한가로 동시돌파 다음날 또 급등해주면서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시간의 상승으로 13,000원까지 회복을 했고 13,000원 여전히 박스 내에있죠이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OLED 관련주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음 액트로 9.9% 2차전지 음극제 내년에 상용화를 한다 스마트폰 비중 축소 월봉 크게는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고요 작게는 역배열 끊고 천천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1봉, 최근 바닥에서 6,800원, 6,0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지며 장대항공으로 박스 돌파 2년대, 2년에 년 매물 때 481선, 7,000원 중반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이제 요 7,500원 정도를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죠. 안착 실패하면 요렇게 박스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현재 이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 작게는 요렇게 박스고요 다음 세로닉스 9.9%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이 돼 자회사 LNF 가치 대비 저평가다 얘도 뭐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LNF는 중장기 추천주였죠 20년도 후반대에 추천드렸고 이후에 고점에서도 역별 끊고 올라오는 타점마다 추천드렸습니다. 을 에코프로 제가 6만원에 하한가 나왔을 때 추천드렸는데 그게 무서우면 LNF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도 하한가 나왔을 때 추세하단 6만원에서 내부자거래 혐의 하한가는 기회다 추천드리고 그게 올라갔고 최근에 전고 돌파할 때도 재추천드리고 현재까지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추천주 다음 세로닉스 월봉 약배열 끊고 크게 올라갔고요. 이유는 큰 박스 보여주다가 전고 돌파하고 올라갔고 뒤에는 또약배열 끊고 이렇게 역대가 끊고 전고 돌파하면서 전돌, 전돌, 전돌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LNF 따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1봉은 3만원대에서 주요 저항대가 있었고 여기 3만원 돌파 구간에서 추세가 또 유지가 됐네요. 고점 박스 복습하시고 여기서도 고점 박스 지금 또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거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런식으로 캔들의 시가나 저가, 종가 기준으로 지지 보셔도 되구요 단기 입평으로 보셔도 되고 오일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가랑 현재 거리가 좀 있죠. 시간의 상승으로 5700원 가져라갔고요 주가와 오일선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일선 1차 지지가 될수 없습니다.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지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들의 종가, 시가, 그 다음 오일선 이런 식으로. 뒷방 지지로 단기 입평들은 밀려나있다. 이렇게 주가와 단기 입평의 거리가 좀 멀어져있다면 캔들을 활용해서 지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요 가격 이후로는 역대 신고가라서 저항이 없고요 LNF 1봉 볼게요. 자 역배열을 끊었던 요 자리에서 이제 역배열 끊은거 확인하고 2월 21일 이때 역배열 돌파 초입으로 재추천을 드렸고요 이후에 좀 흔들다가 정고 돌파하고 역대신고가 시간 내로는 2.7% 32만 4천 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줬고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렇게 고점 박스였고 지금은 요렇게 고점 박스 5일선 30만 8천원 그 11선 29만원 15일선 27만원 단기 2평 3개 보고 이거 이탈하면 분할매도 시작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거고요 만약 수익권이 크면 내 매수가가 여기다 그러면 현재 30% 정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정도에서는 그냥 버텨봐도 되고요 12선 이탈부터 분할매도 시작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평단이 내가 조금 높다. 평단이 여기다. 그러면 5일선 이탈부터는 바로 1차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죠. 본인의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은 다르다. 평단이 낮으면 훨씬 더 널널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평단이 높으면 짧게 빠릿빠릿하게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 모비데이즈 6.3% 체봇 관련으로 3월에 급등이 있었고요 월봉은 역배열 끊고 박스 끊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구간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밀린 상태 다시 박스 안으로 갇혔고요 일봉 전고점 구간에서 밀리고 현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작게는 또 121선 저항대로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고요. 13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박스 상단이랑 241선이 조금씩 내려오겠죠 그러면 1300원 정도 되니까 13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저가 97이 지지가 중요하다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신용종목이긴 하지만 다음 SKC 6% 대형주고 석유화학 2차전지 폴더블폰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테슬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 추정이고요. 크게 정배열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또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이 박스 이탈하고 역배열로 빠진 상태 최근엔 역배열을 끊고 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박스 돌파시도 구간 W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W반등 일봉은 2년선 481선 저항 대 12만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이 정도의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만원 안착하면 추세를 돌리려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실패하면 또 10만원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지지는 이렇게 두 개. 좀더 위에 지지를 볼 거면 단기 2평을 넣어야 되겠고 11선 21선 아, 가깝게는 21선 다음 루닛 6% 기존 10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반복 추천했던 종목이고 무료 추천주였죠 의료 AI 솔루션 도입 의료기관 2000곳을 돌파했다 일정도 4월에 있고요 AACR 14일부터 19일 사이에 폐암 변이 예측 5건 발표를 한다 기술특례 상장주고, 국내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모든 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A등급을 획득했다고 을 추천 당시에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이번 무료방 1340명 있는 방이고, 10월 24일에 기존 양식을 보시면 재료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 진단, 업계 매출 1위, 그리고 연평균 50% 성장할 것이다. 기술 승리의 성장인데 최초로 모두 AA등급을 획득을 했다. 그리고 뭐 재무나 기업가치 이런거 다 상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차트는 신규 상장되고 크게 올랐다가 빠지죠. 쭉쭉 빠지다가 살짝 추세를 돌리는 역별 돌파 초입자리 뭐 발목 거의 뭐 발등에서 추천을 했죠. 추천하고 이유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리고 1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크게 올랐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제 추세를 돌린다 이 추세를 돌리는 거는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호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급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차트가 이렇게 이쁘게 돌아 나오는 겁니다 초보의 오해 여기 발바닥에서 왜 추천을 하지 않느냐 왜 비싼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무릎 자리가 가장 속도가 빠르게 붙는 자리입니다. 이발 구간에서는 행보가 엄청나게 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릎 자리에서는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빠르게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급등 가시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고 지나고 나면 실상은 여기가 되게 본격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거래량도 이 무릎자리에서 팡팡 터지면서 시작을 하는게 대부분이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주식격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깨에서부터 분할매도 하면서 조정없이 또 머리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면 분할매도 하면서 추세를 먹으면 되는 보너스 구간이 생기는 거고요 미래 반도체 얘도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자요 자리가 무릎 타점이죠 크게 올랐다가 쭉 빠지고 돌아나오는 타점 은봉 윗꼬리 마감을 했지만 큰 역별을 끊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 되는 겁니다 무릎에서 추천 무릎 구간 여기 박스 돌파 나올 때도 제추천드렸고요 이렇게 어깨머리 크게 올라가죠 유료방 공통추천드렸고요 자, 루닛을 공부를 했다면 미래반도체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어,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어, 이런 타점에서 추천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 올라오죠 요구간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입니다 무릎에서 추천드렸고 5천원 도달 이렇게 그려주면 더잘 보이죠 이렇게 추천드리고 자, 여기까지도 다 무릎이에요 발, 무릎, 어깨, 머리 여기가 기존 고점이었으니까 지금 요 머리 자리에서 헤드앤숄더가 출연을 했죠 그래서 이 회색 수평 지지 이탈하면 그리고 큰 추세 노랑 35,000원 정도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다행히도 어, 지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수평 지지 자, 지키고 상승이 나왔죠 보유자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매수를 했든 여기서 매수를 했든 보유자는 여기 이탈하면 매도를 생각했어야 하는 거고, 지켰으니까 홀딩을 하고, 이제 또 수익 극대화, 손실 재소화가 됐던 겁니다. 121선과 일치하는 자리였고요. 121선에서 반등, 큰 추세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시간의 6% 상승으로 45,800원까지 올랐고요. 라 45,800원 보통 이렇게 장막판에 급등이 나오면 시간으로 차액실현이 나오는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낮은 확률로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정고점 몸통 47,500원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 5만 300원 5만 300원이 역대 신고가 가격이죠. 저항대는 주요하게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되고요 계속 동일하게 여기를 맥점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주가또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최종 지지로 잡고 위의 지지도 봐야 되겠죠 위의 지지는 단기입형으로 볼게요 단기평이 캔들에 가려져 있으니까 투명으로 만들고 자 오늘의 종가 1차 그 다음 21선 41,000원 정도 그 다음 61선 39,800원 정도 그 다음 최종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루니카 같은 동섹터 의료 AI 기기 뷰노 뷰노도 역배열 끊고 현재 고점에서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일봉은 요렇게 박스 작게는 요렇게 꼬리 기준으로는 요렇게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뷰노도 루닛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되고요 다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4%대 세만금에 5천억원 투자 협약 3월 말에 뉴스였고 월봉 고점 역대 신고가 어, 너무 무서운 자리고 최근에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했던 타점 3개 복습하시고요. 큰 박스 돌파해주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51,000원까지도 회복을 해줬고, 요큰 추세 이탈 전까지 계속 가지고 놀면 되겠죠. 이전에는 추세가 끝나고 무너졌던 자리가 여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무너지면 크게 빠졌다가 올라왔던 흐름, 지금 또한번더 주가가 과해수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탈이 나오면 여기까지 무너지는 것도 엄청 빠르게 무너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요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계속 홀딩은 가능하다. 5일선 추세 최근 타고 있었고 오늘의 저가를 1차 그 다음 5일선 2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어반 리튬 역시 동일하게 5일선 추세 타고 있으니까 5일선 1차 지지 12선 2차 지지 잡으면 되는 뭐 단순한 구간이고요. 얘도 바닥권에서 월봉을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 바닥권에서 역발 끊고 역발 끊고 전고돌파 차례로 해주면서 52주 신고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고 돌파하고 추세가 빡 다음 진 시스템 4% 인도 진단 시장 공략 기대감 역배 끊고 박스 돌파하고 올라왔고요 며칠 전에 분석했죠 현재 여기 전고점 돌파 안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13,300원 지지를 내주면 계속 힘이 크게 붙습니다 현재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1년 이상 없습니다 그 전에 한참 뒤에 매물이 걸리는 상태고요 13300원 다음은 오늘 시가 12600원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전날의 종가인 11600원